돈키뮤직 예배인도자학교 14강 찬양받으시는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입니다 오늘은 제8장 찬양에 합당해야 할 요소들 2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에 합당해야 할 요소들 1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죠 음, 이 찬양 세미나의 제목이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인데요 이것은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 대상 찬양의 대상이신 분이 존재하시고 계셔야 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자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 교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찬양, 찬양의 찬양 대상,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자로서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배우게 될 거룩한 옷입니다. 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게시하시고 우리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 여러 단원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임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처음에 찬양사역을 시작할 때 어, 죄책감을 많이 가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찬양 사역하기에 합당한 자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기 합당한 자들입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과연 갖추어야 그분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기 합당한 자들이죠 네 우리의 우리의 신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사역자가 됐죠. 우리의 자격은 다 합당합니다. 이미. 하지만 우리의 행위,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왕자로 또 공주로 태어났는데 때로는 왕자다운 왕자가 있고요. 공주다운 공주가 있는데 우리는 조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또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답지 못하게 살 때가 있죠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손님이란 뜻입니다 그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하로대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니 저가 유구무원의원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복은 음자 음. 이미 이 사람은 손님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 잔치에 손님으로 들어왔죠. <웃음> 만약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으면 어, 못 들어왔겠죠. 근데 그의 모습이 예복,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내쫓아졌죠. 자, 이것이 사실은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옷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거룩한 옷.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후에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옷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네, 자 옷인데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옷으로 인하여 아론이 영아롭고 아름답게 되도록 주님 앞에, 물론 그옷 자체가 영아롭고 아름다운 거죠. 하지만 그 옷을 입은 사역자도 그 옷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신 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입는 것인데,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뜻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네. 여기서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표현이 있죠. 예. 거룩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복을 옷을 계속 깨끗하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전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네이 말씀이 그냥 빨래를 자주 해서 입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행실을 주님 앞에 들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죠. 예배자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또 사역자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의복이 거룩하고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정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었고 우리의 옷은 더러웠습니다. 스가랴서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대제사장 여수와는 여와의 사자 앞에 섰고 그스가랴 선지자 활, 그 활동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수아였습니다 그 대제사장이니까 어, 종교 지도자죠.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이 그의 우편에 섰는데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라는 것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역자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네.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대제사장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이 그걸 가지고 정제를 하고 있었다 이런 환상을 본 것이죠 자, 이에 반해서 예수께서는 어, 예수님의 한번 체험을 볼까요 예수께서 높은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오르셨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희게 할수 없을 정도로 희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네, 자 우리의 옷은 더러운데요. 예수님의 옷은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네, 예수님의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을 영적으로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흰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옷인데, 이것은 오직 예수, 예수만이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증거가 됐었죠. 또 그분만이, 깨끗한 옷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는, 우리가 그, 그, 입는 그 옷이 더러워진 게, 더러워지지 않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는 더러운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깨끗한 옷으로 만들 수도 없고요. 또새 옷으로 갈아입을 능력도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옷에, 성경에 나타난 옷의 비밀들에 대해서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은 스스로 옷을 입은 적도 없고요. 벗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옷을 주셨습니다. 다음 말씀에서 어떠한 옷들을 주셨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옷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은 여와 호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이 가죽옷이라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옷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하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옷천에 물론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었죠 예.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옷은 어,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는 옷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옷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옷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죽은 동물의 가죽이죠 살아있는 어떤 동물의 동물을 죽이셔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13절입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제사장인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누구의 옷을 벗겨서 다른 사람에게 입히는 행위는 임명을 말합니다 또 능력이나 자격의 전술을 말합니다 즉대제사장의 영적 권위를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행위를 옷을 전임자의 옷을 벗겨서 새로 임명된 자에게 입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엘리아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아의 겉옷이 떨어졌죠. 네. 그 겉옷을 엘리사가 가졌죠. 바로 그것도 그 엘리아의 모든 능력이 엘리사에게 전수되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역대하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와를 호찬송하여 이르기를 여와께 호 감사하세요. 그 자비하심이 여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네 여기서는 찬양하는 자들에게 입혔던 거룩한 예복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찬양하는 자들의 자격 찬양하는 자들의, 어,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찬양한다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이 말씀이 어떤 성가대 가운의 성가대 예복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요. 자, 10편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네, 여기서도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주의 권능의 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힘입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바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 이두 가지 뜻을 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에서 어,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네. 아까 찬양대가 예복을 입은 말씀도 있었죠. 이번에는 찬송의 옷이라는 어 말이 나옵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에 남고 여와의 심신 으바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바로 이렇게 어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그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해당되는 옷을 주십니다. 찬양하는 자에게는 찬양의 옷을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의 옷을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는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옷을 힘입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 옷이 바로 하나님께 임명받았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네, 스가리아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음> 자기 앞에서 어 자기 앞에 선지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아까 나왔던 말씀의 그 뒷부분인데요. 어, 바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겨서 죄를 그 더러운 옷을 벗긴다 이런 뜻은 바로 죄를 없애신다 이런 뜻입니다. 죄과를 제하여 버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이 바로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네게 아름다운 옷, 이 아름다운 옷은 그냥 멋있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네. 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옷이 어떻게 영적으로 바뀌었냐 바로 어떤 능력을 입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었습니다 그분으로 옷 입으라 더 적극적인 표현이 됐죠 그,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온전의 하나님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능력으로만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2번 찬양하는 자들의 예복 찬양하는 자들의 예복입니다 위에 말씀들에서 옷의 두 가지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네, 위에 여러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옷들의 두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공통적인 의미가, 첫째는 의로움을 상징하고요, 둘째는 직분위임, 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 누구나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역자죠. 또 찬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찬양 사역자들에겐 더 그러합니다. 그러나 자격과 신분에 합당하지 않은 어, 실수와 죄를 우리가 날마다 짓고 있죠 예, 날마다 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또 사역을 하기에 합당치 않은 죄를 자꾸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복이 자꾸 더러워지죠 져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내가 나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을 찬양해도 되나? 라고 이 담대함을 잃게 됩니다 예, 더러워진 예복들, 훼손된 제사장의 거룩한 옷들 우리의 직분과 또 신분에 충성하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의 모습이 찬양하기엔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찬양팀을 그만두거나 사역자, 사역을 잠시 쉬는 게 아니라 봉사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옷 입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거룩한 옷을 깨끗하게 해서 그 앞에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은 우리는 계속 거룩하게 살 수가, 살기가 수가 살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가고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이럴 때마다 다 찬양팀을 그만두고 사역을 그만두면 아무도 주님 앞에 사역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옷 입어서 우리의 거룩한 옷을 깨끗게 해서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8장 30절입니다. 모세가 관유와 단위의 피를 취하여, 자 여기 기름과 피를 취했습니다. 이 관유는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고요.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고 피는 예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두 가지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예. 옷을 거룩하게 만들었지만 옷 자체도 저절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기름 부으심과 피를 통해서 옷을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주님의 힘을 입어서 주님으로 옷이 거룩해지고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환란에서 견디고 환란을 이겨내서 주님 앞에 서려면 바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찬양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찬양할 수 있게,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거룩한 옷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의로움이며 찬양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직분의식입니다. 사명감입니다. 우리는 아직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예복은 입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우리는 혼인잔치가 오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곧 신부로서의 예복을 입고 하늘의 영광을 맛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가우리 마지막 남은 옷이 있다면 바로 이런 옷입니다 내가 여화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네 입히시며, 자, 구원의 옷, 의의 겉옷으로 내게 네 더하시미,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신부로서 입는 혼인잔치에 합당한 그 예복, 아까 그 잔치에서 쫓겨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로 이렇게 구원의 옷을 입지 않고, 의의 겉옷을 입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확신의 옷을 입고 또 날마다 그분의 피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며 행실을 올바르게 하는 의의 겉옷을 입고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두 가지 옷이 신부의 예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찬양하는 자들로서 이렇게 날마다 내가 예복을 잘 입고 있는지 나의 예복이 깨끗한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 예복이 더러워졌거나 벗겨졌으면 주님께 계속 강구해야 합니다 다시 찬송의 옷을 입혀달라고 다시 어 사역자로서의 그 거룩한 옷을 입혀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